도 김정은이도 요 남한에서 반보수 대연합 진보 대연합으로 선거에 승리하라고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라는 게 우리 내부도 지금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 프레임을 가지고 북한이 계속 대남 공작을 한다는 거죠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에게 선거 지령을 내렸어요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적극 개입하는데 바로 진보 대연합 반보수 대연합 민노당을 중심으로 큰 진보정당을 구성하라. 2011년도 10월까지는 만들어라. 노무현 정당을 진보대 통합정당 구성할 때 참여시키라고 했습니다. 실제 유시민 대표가 국민참여당이 통합진보당에 참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진보정당을 크게 만들어 놓고 민주당하고 야권연대하라고 북한에서 지령내렸습니다. 실제 민주당과 총선전에 야권연대를 했지 않습니다. 총선 한달 전에 이정희 통합진보당과 한명수 민주당 야권 연대를 했습니다. 통진당이 국회의원 13석을 얻었고 220만 표를 얻었고 국민 지지율이 10.3%까지 얻었습니다.